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홍남입니다 앞에 보이다시피 제가 연말에 롭스를 정말 몇달 만에 가서 몇 가지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홍대에 있는 롭스가좀 크거든요 물품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는 홍대 롭스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많이 하고 몇개 사왔는데 오늘 영상은 약간 마스크팩 위주일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어, 욕 세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산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내용물 만약에 꺼내서 볼수 있으냐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산 거는 지금 없는데 제가 쓴다고 다 빼놨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발레아에서 나온 이빵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두개한 4,000원 대로 해서 되게 가성비가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써봤는데 니베아의 어, 파란색 말고 약간 이런 색깔 있죠 하늘색.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약간 유분기가 많으면서 보습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니베아 요 하늘색 색깔이 약간 너무 뭐라 그럴까 빨리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자주 발라줘야 됐거든요. 근데 이 발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보습도 잘 되면서 부드럽게 발리기도 하고 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보습도 잘 되는 그런 립밤이에요 독일에서 왔고 요즘에 롭스에서 굉장히 많이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 거는 제가 클렌징 폼을 좀 다른 걸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딥 클렌저 스페셜 케어 할 때, 제가 각질 케어 할 때는 건성용은 약간 딥 클렌저를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써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용도로 어 약간 딥 클렌징이 되는 걸 한번 고르다가 뉴트로지나에서 나온 이 클렌저를 한번 선택해서 사봤어요. 근데 이 시리즈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거품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 미세먼지도 잘 세안이 되는 그런 유의 클렌즈품도 있었고, 그 중에서 저는 약간 세안을 하고 나서도 약간 깨우, 개운한 느낌이 드는 이 충전, 생기 충전, 에너자이징 이딥 클렌저를 샀어요.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딥 클렌징 할때쓸 예정이고요. 원래는 제가 딥 클렌저는 항상 얘기했었는데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그 클렌징 폼을 썼거든요. 지금 이아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클렌징 폼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 다 썼는데 이제 다른 거 써보고 싶어서 이 클렌징 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 말이 필요 없죠. 바세린 샀습니다. 바세린. 침대 맡에 항상 바세린을 두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입술이 건조하거나 약간 좀 신경 쓰이는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면은 전 자기 전에 뚜껑 탁 열어서 그냥 쓱 해서 그냥 쓱쓱 발라주고 그냥 자요. 이게 침대 위에 두면은 은근히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 크기로 해서 다 쓰진 못했어요. 근데 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파여게 썼는데 왜 샀냐면, 어, 일단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제 기존에 있던 게. 그래서 1년 반?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서 그거는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걸 살려고, 써, 쓰려고 이 바셀린을 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영상에 약간의 핵심적인 두 가지 제품을, 선, 두 가지 제품을 제가 이야기 해볼 건데요 먼저 마스크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스크팩은 일단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세일 폭이 굉장히 커서 샀어요 이거는 모이스처, 수딩, 그 다음에 포 케어 해가지고 모공 그 다음에 진정, 수분 이렇게 돼 있고요 할인해서 이게 한 장당 1000원 정도로 있었나? 그런데 어 그냥 한번 종류별로 한번씩 써보려고 요 제품을 사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젤 마스크 겔 마스크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메디힐에서 나온 PDF, a c 디펜스 초밀착 누드 겔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 팩도 원래 파는 가격에서 할인을 해서 샀는데 얼마에 산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거를 산 목적은 메디힐에서 나온 겔 마스크는 어떻게 나오는지 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제가 앞에서는 여기 이렇게 앰플 달린 고런. 마스크팩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거와는 달리 이렇게 겔 제형으로 나온 마스크팩이라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스페셜 케어할 때 수분을 충전하기 위해서 이런 겔 마스크팩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메디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것도 제가 써본 후에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아마 제가, 음, 처음으로 샀는데, 리더스. 다들 아시죠? 이것도 약간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인데, 어느 순간 약간 주춤하더니, 요즘에 갑자기 또 마스크팩 라인을 다양하게 내면서, 요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스 마스크팩이 나와서, 모르겠어요.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롭스에 어, 갔더니 옛날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서 여기 나름 유명한 리더스 마스크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사용해 보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 특이한 마스크팩을 샀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마스크팩이에요 근데 이 마스크팩을 왜 샀냐면 제가 여기 겔제형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벨벳 마스크라고 써있어요 벨벳 마스크 근데 벨벳 마스크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벨벳 마스크인지는 잘 모르는데 종이로 콜라겐이 거의 이루어져 있어서 그 종이 같은 거를 잘라서 얼굴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용액, 물이라던가 기타 뭐 스킨토너류를 발라서 하는 팩인데요 사실 저도 그거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서만 봤는데 이 팩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뭔가 적셔져서 나오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뭔가 다른 소재인 것 같아서 신기해서 샀어요 그래서 이 팩의 원래 가격은 6,000원이거든요 6,000원으로 봤거든요 근데 요 시리즈 말고 이것도 시리즈가 여러가지예요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었는데 나머지는 50%만 세일해서 어, 3,000원씩 이렇게 파는데 이 노란색 요 라인은 진짜 룩스에서 특가로 내놨나봐요 진짜 500원이 샀거든요 500원 그래서 500원에 산, 샀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벨벳 마스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 김에 싸기도 해서 이렇게 두매 구입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스크팩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마스크팩 다음으로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어, 네시픽에서 나온 프레시 허브 에센스고요. 되게 욕 세럼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하죠. 인스타 광고를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스타 광고하는 것 중에 솔직히 추천할만한 제품이 시, 열에 아 9은 아니거든요 근데 열에 하나를 하자면 이 제품이 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쉬 허브 오리진 세럼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사실 저는 샘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 가면 테스터를 할수 있는데 테스터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대로 테스터를 해봤는데 어, 향도 괜찮고 사용하는 그 느낌도 괜찮고 보습도 잘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여드름이나 트러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쓰면 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어, 저는 그래서 트러블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는데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서 안 샀다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프레쉬 허브 이 레시피 욕 세럼의 대체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항산화 효과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항산화되는 그런 제품류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세럼이라던가 크림 아니면 로션 같은 거를 꼭 중간에 하나 써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프레쉬 허브 욕세럼, 오리진세럼이 항산화 기능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되게 강조되다 보면 강하게 되면 항산화로 인해서 되게 많은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염증도 완화해 줄수 있고 안티에이징도 할수 있고 피부 탄력도 좋을 수 있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항산화 세럼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돼 있고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이렇게 뜯었는데요.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층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층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게 기름 약간 유성성분이라서 두 개를 사용할 때, 분명히 이게 두개 층이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 섞였죠. 층이 없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거고, 같이 질감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제가 테스터를 써보는데 처음에는 수분감이 확 느껴지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럴까 오일이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촉촉하면서도 마지막에 막을 한겹 오일막을 씌워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볍죠 되게 세럼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가벼워요 가벼운 제형인데 이거를 문질러서 쓰면은 처음에는 에센스 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에센스 처럼 작용이 되다가 끝에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느낌이 미끌미끌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간 오일 성분이 막을 마지막으로 씌워줘서 되게 이거 하나만 발라도 지성이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도 약간 오렌지 유자? 레몬이나 라임 오일 아, 레몬 냄새? 라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향도 괜찮고 제품도 괜찮아서 제가 한번 써보려고 이건 정말 제가 몇달 동안 써보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간 김에 사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롭스 12월 연말 세일 제가 하울 영상인데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